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편은 콘클린의 빅토리아 만년필인데요. 이거 3 0꽤 오래되었죠? 이걸 파토사에서 소개한지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어쨌든 그때 전에 4개월 산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가격은 45달러입니다. 네, 제가 샀을 때는 25달러 세일 중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45달러 로 올라가 있더라고요콘클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제가 알기는 저가형 만년필들은 잘안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베스트펜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베스트펜에서는 일단 저는 저가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이거 같은 건 그나마 저가형 만년필인데요. 근데 네, 일단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무게 부터제보로 할게요. 무게는 몇 그램이나 나갈까요? 3 2그램이 게임 꽤 묵직한 만년필로 쭉 합니다. 뭐 물론 몸체 자체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몸체 자체가 뭐 내진으로 되어 있는 내진으로 되겠거든요. 애가. 네, 몸체 전체가 레진이나 알루미늄으로 섞여있어요. 외관, 그니까 외, 외, 그러니까 어, 일단 외관은 일단 외의 외 표면은 일단 레진으로 되어있고요. 속은 일단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뼈대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일단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외관은 일단 레진으로 되어있다고 라 보면 돼요. 요 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관에는 뭐 콘크리어 써져있는 곳이 딱한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에 이렇게 콘클린 써져 있거든요. 콘클린, 콘클린이라고 써져있거든요 콘클린콘클린이라고 써져있어요 콘클린이 써져있고 뭐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그냥 뭐 은색, 뭐 파란색깔 뭐 여기 이렇게 파란색, 검은색깔 뭐 그라데이션 넣어서 상 고급스럽게 보인다라는 점만 보이고요 뭐 딱히 특별한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클립봉 같은 경우에는 클립봉 같은 경우에도 저번 워터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표현한 방법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어뭐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열리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잘 열립니다 <웃음> 뭐잘 고정되도록 이뭐잘 고정시키기 편하도록 이렇게 잘 열려요 네 어쨌든 일단 뭐 검, 외관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여요 상 외관은 고급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안에 속을 봐야겠죠 속이 제일 중요하죠 속은 일단 어 일단 콩클린 역시 립 자체가 예뻐요 립 자체가 상당히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예쁘고요 네. 립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아, 카메라를 제가 제 카메라를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여서 있는데 자세히,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리듬 립이 계속 있거든요. 일단 이리듬 립이고요. 아 역시 힘들어요. 촬영이란 건 상당히 네 이리듬 립인데 이리듬 립 치고는 상당히 단단한 편이에요. 굉장히 단단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컨버터 어, 같은, 같은 경우에 국제외교 컨버터를 사용해요 국제외교 컨버터 사용해서 저는 역시나 워터맨 워터맨 국제외 컨버터를 그냥 사, 사용하고 있고요 뭐 물론 워터맨 정발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도 국제외교 컨버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버터 자체 주기 때문에 딱히 45달러 내에서 어, 그냥 잉크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45달러 주고 이만인피 구매하신 다음에 잉크만 구매하시면 네 그냥 짜잔하고 만인피 하나가 그냥 하나가 그냥 뚝 떨어지는거죠 뭐 컴퓨터까지 주니까 네 컴퓨터 포함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컴퓨터 포함이고 저번 영상을 제파또사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컴퓨터 포함일거예요 컴퓨터 포함, 포함해서 45달러 이고요 45달러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이에요 일단 필감을 보여드릴게요 필감은 네 필감은 상당히 딱딱한 편이에요 딱딱한 편이라서 제가 몇번 이렇게 초고를 모르고 흔들다가 막 잉크가 나나서 흔들다가 이걸 모르고 툭 세게 콱 내려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거 그런고치고는 그렇게 된거치고는 상당히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아직도 잉크가 잘 나오고 그리고 변형이 전혀 없어요 변형이 전혀 없어서 마구잡이 u r n 도 상관없다고 보 o 도될 정도로 s e 상당히 단단해요. 상당히 단단하고 어,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n i n g his honey upset, burning his honey u p s 필리아 u r n i n g h i 이 h o 단 e y upset, b 이런 식으로 필압에 따라서 필압을 엄청 세게 줘야 굵기가 변한다는 점밖에 없어요. 네. 뭐 딱히 이것도 단점을 지적할 부분이 없는 만년필이에요. 다만 단점이, 단점이 있다면 한국 국내에는 국내에정식 발매가 안 됐고 국내에서 사기 위해서라면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야 된다는 점 밖에 없어요. 네, 일단 45달러 가격이, 가격을 주고 살수 있고요. 뭐 단점을 굳이 말하라면 요것도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무게 중심이 상당히 뒤로 쏠려요. 뚜껑 무게가 상당히 단 단단하고, 아, 단하다 단다. 상당히 좀 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로 좀 쏠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빼고 써요. 이 뚜껑 자체도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흔들면 어 그냥 고정이 좀안된 편이에요. 그냥 쑥하면서 쑥 빠져요. 그냥 쑥하면 쑥하면 쑥 빠지는 편이라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알아서 이렇게 딴단히 도전시키면 뭐잘안 흘러내리지만 아이고 씨어찌한테 상당히 잘 흘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냥 그냥 뚜껑을 빼고 쓰는 편이에요. 빼고 그냥 이렇게 쓰는 편인데 뚜껑 굳이 씌우고 싶 씌우고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뭐 균형 잡기 위해서 뭐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빼고써요 네. 어차피 고정도 잘안 되고요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 어, 펠리카 트위스트 마년필 보다 고정이 더잘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 빼고 써요 빼고 쓰고 어쨌든 뭐 상당히 단점이 없는 마년필이에요 이것도 뭐 딱히 별다른 단점 없는 마년필이고 45,000원 뭐제 가격 주고 사서도 좋지만 뭐 가끔씩 뭐 아마존에서 세일을 왕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사시는 편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뭐 물론 국내 정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당연히 정식 AS를 받으실 수 없고요. 어, 정식 AS를 받으시려면 보증서를 들고 외국으로 날르셔야 됩니다. <웃음> 나르시, 날, 날라서 수리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 좋아서 뭐 굳이 수리받으실 그게 있나 싶긴 하지만 뭐 상당히 딴딴한만녀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까지 파완이의 파병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